돼지 목살 300g, 식당 1인분 기준. 팽이버섯 한 봉, 안 씻어 먹어도 된다. 고기는 손맛이지. 팽이버섯은 항상 대량으로 구매해 놓는다. 팽이버섯, 쌈다시마 먹으면 1일 1동 예약 당첨된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닭가슴살 대신 목살도 먹는다 마무리는 타바스코 2일차 기본적으로 팽이버섯은 깔고 들어간다. 식감도 좋고 칼로리 대비 양 늘리기도 좋다. 돼지고기 안 먹는 날은 버터 한 조각씩 먹는다. 한 조각이 조금 큰데? 자 이제 작아졌어. 배고픈 날은 두부 한모 먹는다. 닭가슴살한 조각, 100g 정도? 레인지를 이용해 시간을 단축한다. 양이 상당히 많다. 궁금해서 재봤는데 1kg 초과. 접시 무게일거야. 코끼리가 살찌는 이유를 보여주는 저녁 식단. 생이버섯은 짧게 잘라 먹는 것보다 길게 한 번에 먹는 게 치우기도 좋고 먹기가 편하다 보기보다 맛있는 저녁식사다 한 그릇 뚝딱 3일차 스트코 냉동 야채 가격대 좋고 먹기 편리하다 탄단지 골고루 버터 한 조각 크기가 크면 작게 만들면 된다. 오늘은 두부 반모 300g 닭가슴살 100g 이따 봐. 배변 담당하는 쌈다시마. 개토끼도 잘 먹는 해조류. 팽이버섯은 많이 익히는 것보다 촉촉하게 익은 정도가 맛있다. 애기하고 있던 개토끼 한입. 브로콜리, 타바스코도 맛있다. 뭐밥 먹어? 어디서 다이어터에 저녁밥을 노려? 4일차 이쯤 보면 이 새끼가 식단을 하는건지 팽이버섯을 차먹는건지 헷갈리기 시작할거다. 이게 항상 기본으로 먹는 식단이다. 매일 먹어도 안질린다. 타바스코 덕분이지. 5일차 다이어트하는데 버터를 먹어? 살찌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당한 버터 섭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솔직히 적당히 처먹는 건 아니긴 해. 버터 먹은 날안 먹은 날 자고 일어나면 피부 탄력이 다르다. 다이어트 식단하면서 섭취하기 힘든 동물성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 같다. 이날은 아버지 생신이어서 쌈다시마 해조류 대신 미역국 닭가슴살 대신 소고기 퉁 슬슬 자기 합리화 하기 시작한다. 6일차. 흰장철 절임 배추, 당근 두개 배추는 날로 먹어도 맛있는데 살짝 지져먹어도맛 좋다. 저녁 먹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간편하게 빠르게 먹는 편이다 7일차 닭가슴살이 없어서 멘탈 나갔다 닭가슴살 사려면 1시간 이상 나가야 한다 한 달치 사서 오는데 중간에 하나씩 먹어서 금방 먹은 것 같다 나 없을 때 개토끼가 몰래 하나씩 먹는 것 같기도 하고 편집하면서 생각난 건데 닭가슴살이 없으면 계란 몇개 먹어서도 되는데 눈앞에 먹을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겨울에도 집에서 홀딱 벗고 다녔는데 요즘은 집에서도 옷을 입고 다닌다. 두꺼운 피아지방 코트가 너무 얇아진 덕분이지. 버터 발린 배추잎 훌륭해. 살찌는 맛이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이런 식으로 저녁 먹고 조금 쉬다 운동한다. 냉동실에 먹을만한 단백질들이 많은데 운동하고 편집하고 하다보면 이것저것 조리해서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 9개월 넘게 두부를 먹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것 같다. 여성형 유방이 가장 걱정되었는데 기본 미드가 있어서 더 커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있었는데 정상인 것 같다. 이번 일주일 저녁을 시작으로 앞으로 먹는 음식을 일주일 단위로 기록하려고 한다. 한동안 연말에 약속이 있어서 두부 말고 다른 음식들도 많이 먹을 것 같다. 술을 마셔도 선 넘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121kg 시절은 소주 세병 먹어도 살짝 간에 기별만 왔는데 지금 몸은 술을 얼마나 버틸지 궁금하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